오늘 영어로 된 영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 말을 영어로는 freedom is not free 가 되죠 근데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free is not free 이 free는 공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저 얻는 그런 자유란 것은 없는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, 여기서 그냥, 어, 말 멋있네. 그칠 게 아니라, 자유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자에 있어서 자유. 스스로 자까지는 알기 쉬운데, 이 말미암을 유. 무엇으로 말미암는다. 이 말은 뭐냐면,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. 원인자란 얘기예요. 이 자유. 여러분이 만일 자유인이라면, 그 무슨 말이냐? 내 삶의 책임과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장엄하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. 이 말은 환경이나 남이나 직장 상사나 라이벌 업체나 거기에 핑계를 대고 하소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로 말미야마 내 환경, 내 기쁨, 내 가치, 내삶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미 없이는 프리덤을 누리기 어렵죠. 그래서 이 대가 없는 이런 알미나 노력이나 믿음 이런 것이 바로 대가죠. 그런 것이 없는 자유는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은 몇 번이고 되새겨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불교에서는 화음경에 비슷한 말이 있죠. 일체 모든 것은 이건 절이 아니라 채로 읽습니다. 여기서는 유 오직 모든 것은 오로지 무엇이 만든다? 마음심. 마음이. 즉, 내가 꿈꾼 것, 내가 상념한 것, 그런 것 등등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. 그러므로 나는 불안해하며 살 것인가, 핑계되며 살 것인가, 스스로 왕성하게 창조하며 살 것인가. 바로 그런 의미가 이 프리덤 속에, 자유 속에, 일체 유신조 속에 넉넉하게 녹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즐겁게 써보겠습니다.